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원 강사입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클래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창업, 쿠팡 파트너스 등등의 부분에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들으실 채널들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 1 0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스마트스토어 창업은 심사임당 님의 강의만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저도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클래스 원어원에서 하는 제 강의의 장점은 사실 굿즈를 만드는 걸 배우는 곳이잖아요 핸드메이드를 만드시는 대표님들이 좀더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클래스 1 0원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 0원에서어 좋다 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쇼핑몰 창업 강의를 클래스 1 0원과 함께 하게 된 겁니다 뭐 위탁 도매라든지 아니면 쇼핑몰에서 해야 되는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음, 사진 찍는 방법이라든지 굿즈 판매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더 판매를 하고 판매가를 측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파트별로 좀 들어가져 있는 강의가 클래스 원어원 강의인 것 같아요. 쇼핑몰 창업에 관심이 있고 핸드메이드 상품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이나 뭐 상품페이지 만드는 부 분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클래스 원어원의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이클은 퇴사학교의 온라인 버전인데요. 투잡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치만 만 퇴사학교와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분들이 암만 열심히 가르쳐도 사실 20명이 강의를 들으러 와도 한 달에 한 두세 명 정도만 쇼핑몰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완강을 일단은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과제를 수행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쇼핑몰 창업에서 몸이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트레이닝을 좀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클립당 강의들로 되어 있고 주마다. 과제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쇼핑몰의 실제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실행력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동기후발이 좀더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사이클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 다나쌤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은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 회사에서 만든 취미 클래스를 강의를 하는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제가 강의를 촬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라 부분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기획 파트에 있다고 했을 때 이커머스 쪽에서 아직 발전되지 않았는 굉장히 다양한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식스샵 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다 스타트업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커머스 플랫폼을 알게 되면 회사에서 다니면서 스타트업을 좀더 준비할 수 있도록 좀더 이론 부분이 좀 강한 곳이 바로 비스킷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커머스 관련해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비스킷에 있는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도매국, 도매매의 회사에서 강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매 강의는 아무래도 사입이라든지 위탁 도매라든지 상품이 준비가 이 사이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판매를 잘해야 하거든요. 오픈마켓, 지마켓 옥션 11번가 그리고 카페24, 쿠팡, 스마트스토어까지 올인원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다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과 분들이 하셔야 되는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만한 꿀팁 같은 거나 세금 처리 방법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를 내시고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본격적인 창업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수강하셔도 좋을 것 같고 밑에 하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